어 아, 좋아. 내가 카메라있 누구 거지 아, 마 인쇄. 이는데제 인쇄 이번에 사 오셔이서나 요즘 먹어야고. 요즘 그런 편지를 많이 받 왜 자꾸 귤을 먹어라고 면역을 강화시켜. 귤을 먹어요. 먹고 있는. 응. 많이 먹어. 어, 맛있어 보이는데 하나만 먹어. 이 귤이라고? 아 너, 너무 할라봉 아니야? 한라봉 아니야? 응. 형 나도 먹었대요 응. 그. 먹어. 첫야 모르겠어. 먹어 다, 다 먹어. 먹어. 왜거 맛있는 건데? 응. 비싼 거에요, 형. 괜찮아,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나어맛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어 맛있어. 맛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나이 네,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? 이거 8개형 15,000원에 가봐야 돼요 네. 응. 네. 응. 거예 크잖아 맞아 오렌지 크게 어. 맛있다 음. 잘 야. 먹을게요 어. 어. 다 먹었어요 응. 다 먹었어요 やったです。ほっ。っ